진짜 아마 재밌을것 같아요 왜냐면 가짜사나이 원이랑 2랑 아예 다릅니다 실제.. 실... 실제지! 완전 실전이지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즉시 다입니다 안녕하세요. 핵톡스 전영표입니다 네, 드디어 내일이면 헬리크 1편 이제 방영이 되죠 예고편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 있게 예고편을 잠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리뷰 한번 가보시죠 결승 18명. 네, 여기서 제가모생이 사람이 나오죠. 저사람 제가 또 아는 사람인데 <웃음> 이 사람이 왜 여기 참가했는지 이유가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. 네, 재관대 쪽소수액된 여기 한 명밖에 네. 없는 거죠. 네, 무한. 학 생도 현직 배우 그리고 법김 대철까지. 일단 포커스를 설명이 정말 대부분 세반이네 가까우신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그 일반인이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을대변할수 있는 한 번만 일상 속에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게 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원래 있는 그대로의 UDTC를 즐기려고 오면 겪어보려고 나갔는데 그러면서도 유튜브 채널이니까 사실 어느 정도 쇼가 있기를 바랬요 <웃음> <웃음> 하루에 뭐한 두시간 지어주건아니고 거니까 뭐 그런 걸 바랬는데 그런 게 진짜 전혀 없었어요 교육생과 타입이 1도 없었습니다 리얼입니다 리얼 진짜 아 맞아 이거 참 재밌어 들이 지금 나온 내용들 보니까 대부분 지금 초반에 빨리 티저를 빼려고 예고편을 빼려고 한 1, 2 차부터 3일차 풀린 내용들밖에 없어요. 지금 보니까. 예 네. 나중에 좀 어떠한의 모습을 나올것같사를 위해서 이렇게 참가를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헤이크크가 내일 이제 개봉하게 되는데 진짜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짜사나이원이랑 2랑 아예 다릅니다 실제를 실, 실제지 완전 실전이지 실전인데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특수부대의 원이 되기 위한 교육은 아니고 자신들의 한계를 밀어붙이고 그것도 이제 교관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게 모두의 한계가 아니라 각자의 맞게 네. 특수한테는 네. 특수 잘하니까 네. 그 사람만의 한계를 심어 넣어주고 네. 또 UDT를 지원하고자 하는 교육생에게는 또 그들만 배우는 배우들 나이 많으면 만들어 적으면 적은 대로 그러나 어떻게 보면 맞춤형 한계라고 해야 하나 네. 그거를 정말 좀 깔끔하게 표현을 잘 해주셔서. 또 저에게 도전 되는 것, 한계를 이끌어 줄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선물을 주셨는데 여기 나오는 분들이 결국 시청자 여러분들이라 생각하시면 엄청 간단할 것 같아요. 한편 튼게 내일 나오는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또 우리 새호 친화를 시작하신 해특수 조원표님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영상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